나왔네. 음. 캐릭터가 잘 나왔네. 어? 캐릭터가 잘 나왔어. 색깔이 괜찮지? 어, 괜찮은 거. 색깔 괜찮지. 이제 간판 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유로포차는, 음. 유로포차는 가격대가 세잖아 그 음. 유린상에는 가격도가 약하잖아 음. 어차피 우리 같은 매장인데 음. 손님 달라먹은 거 아니야? 쉽게 어, 설명을 좀하자면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유로포차 매장하고 바로 옆에 앞쪽 봐봐 여기 매장하고 손님 나눠먹길 것 같지? 어 아니야 손님 층이 달라 여기는 아예 젊은 층이고 우리는 나이가 조금 있는 층이야 고그 층이 완전 달라지고 자 뭐가 달리냐면 저 앞쪽에 청춘살롱이라고 있어 청춘살롱 손님을 이쪽이 빼갔다고 보면 돼그 네, 우리 손님은 그대로야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게 다른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가격을 낮춰서 요거를 오픈을 하면은 요 손님들이 같이 공유가 되겠지 네, 쉽게 말하면, 청추살롱, 역전할매, 요 정도 수준의 가게들하고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싶은데. 자, 자, 자, 아, 자차 들어와, 차. 자. 자, 여기는 왜 내가 이거를, 이 의자를 선택했는지는 한번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네,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자, 올라가시죠.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제가 유로포차 운영하면서 한 6년? 7년 정도 여기가 몇번 바뀌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8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8번 바뀌는 동안에 굉장히 막 철거했다 다시 인테리어 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참다 참다 건물주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여기 가게는 유림상해라는 상호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호 짓는 거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레트로하게 갈 생각이라서 유림상해라는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바꿔가는 그런 모습도 제가 어차피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오픈해서 어떻게 잡아가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제가 직접 오픈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실전 장사 노어를 알려주겠다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실전에서 이제 오픈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넣기는 경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부터 여기까지 오픈하는 그런 과정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다못해 오디오는 왜 설치를 미리 해야 되는지 전기 작업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은왜 제가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까는지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굉장히 막혀 있었어요 제가 볼때이 2층이 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다 막아 놨었습니다 저는 지금 겨울이니까 포장은 쳤는데 여름에는 다밀 거예요 아예 옥상에서 먹는 느낌 들게끔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 테라스 영업 올해 말부터 완, 완전히 이제 그 법규정을 그렇게 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부터는 행정상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옥외 영업이랑 테라스 영업을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미리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꽉 막혀서 이제 답답할 거예요 예전 사진을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기 자리가 절관 같았어요 너무 막아놓고 너무 인테리어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어떻게 보면 더 덮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철거하는 데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철거하는 데만 왜 철거했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계속 느껴지실 거예요 철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클 겁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또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꼬나기 전에 음. 직원들 나와서 이스라는이거 도대체 뭐야? 여기가 솔직히 제가 이거는 저는 웃었는데 저기 다른 쪽가게 주인이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직원을 불러서 여기가 귀신 나오는 것 같다 너무 절감같이 계속 비어있고 계속 망하고 이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여기 귀신 나오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다 트고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가 좀 우중충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여기 분위기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메인 컬러를 굉장히 밝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간판하고도 아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컬러를 밝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뭐 물어봤지 근데? 내가 말하는 뭘 까먹었다 뭐 물어봤지?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직원들! 직원들이 계속 와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사람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활력이 나는 거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죽은 집 같아요 그리고 차도 똑같습니다 한몇달 세워놓으면 차가 죽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를 몇 대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차를 바꿔가면서 타주는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기 똑같습니다 매번 망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와 있어요 제가 아껴주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신경 써주고 온도 체크해주고 이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 건물 자체도 알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차, 집, 가게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길을 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한테 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와서 사람이 분배하지 여기도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광수TV는 첫 번째 제가 여기 이제 오픈하는 영상 기획해서 한 10편 정도 계속 내보낼 거예요 10편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